이러면 마인크래프트? 안녕하세요? 자 오늘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아시고 오셨나요? 뭐 대충 야생에서 뭐 한다고 들었는데 알아요? 아니요. 자 일로 와보세요 이쪽 네자 여기 하나 부셔보세요 우후. <웃음> 현실같이 부셔지는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와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우리 그 다이아몬드까지 한번 캐보도록 합시다. 와. 우와. 우와. 아래 부시면 다 무너진다. 진짜 현실처럼. 그래 이게 진짜 현실이지. 두두두두두두두 오. 오. 오. 오. 와 마인크래프트 하기 쉽네. 음. 이게 현실적인 이제. 물리모드라고 해요 오. 자 이번엔 도끼로 한번 캐 보자 이거 이거 근데 사람 죽여도 좀 다른가? 아니요 아니요 <웃음> 아니요 현실적으로 죽지 않을까? 현실적으로 죽일까? 아, 아잘 피하네 아. 됐다 이제 이것도 캐고 와 뭐야? 자 이제 저희 동굴 찾아요. 동굴이요? 동굴 찾아서 뭔지 빨리 다이아몬드 캐자. 음... 이제 그리고 삽도 하나 만들고 삽도 한번 해볼까? 다른가? 오! 오! 오! 흙이 막 이제 막 갈라져 진짜처럼. 오! 뭐야 뭐야? 리아야. 리아 야 어디 갔지? 리아 왜안 보여? <웃음> 흙 때문에 안 보여. <웃음> <웃음> 오 빠지나오기 힘들어 어때? 아 동굴로 가자! 너무 정신없구만? 아이고... 어담면님 여기 서봐요 서봐요! 어? 담면님 어? 어디 갔지? 맞춰봐 아, 아, 맞춰볼게요! 아. 내가 너무 꽃 같아서 못 찾는 건가?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. 꽃이 이거? 꽃이 너무 많다 색깔이 똑같네? 아이고 뭐야? 어리기야야 찾아봐! 어? 미호님이 숨어있거든 꽃 사이에 어디 있는지 맞춰봐! 이 녀석님이 어디 있지? 담미님 <웃음> 아 어? 진짜 내가 한번 찾아볼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<웃음> 잠깐만 여기에 어? 벌이 있다 벌집이다 오벌 부셔진 거봐오벌벌 <웃음> 어, 벌, 벌이다 벌 어디 있어 벌벌벌 어디 있어 오벌 어, 한번 죽여보자오 벌이 왔다 하나 더 하나 쌌어 우와 벌 부셔진 거봐 <웃음> 동심 파괴 이 <웃음> 인형 <웃음> 어, 찾았다! 오 어, 찾았어? 다찾았다 어디 어디 여기 아니요 찾았잖아요. 어디 어디 어디 어디? 오 어! 돼지다! 돼지 한 죽여보자. 돼지야 돼지다. 돼지, 돼지 자 오! 아전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른, 거, 다른 것도 바꿔, 바꿔볼까? 자, 저기 죽여 보겠습니다 우 와! 차이네 진짜 뭐야? 진짜 현실적으로 좀.. 현실적이지 않은데 너무 부셔지는 거 아닌가 가자. 어! 동굴이다! 진짜 동굴! 어! 진짜다 이거 내가 석탄 좀 캐와야겠다 돌도 필요해요 우와! 엄청 쏟아져! 한 먹겠는데! <웃음> 오케이. 와, 도 진짜 쏟아진다, 쏟아져. 아, 이게 위에 거 캐면 무너져 내리는구나 와, 진짜 이거 현실이네? 어? 오. 진짜 아래 거 캐면 위에 거가 쏟아진다. 와, 그러면 막 무너지는 거야? 위에 있는 거? 응, 막 무너졌어. 거야? 와 그럼 이거 좀 하기 쉽겠다. 와 오! 오늘 다이아 어, 완전 풀세트로 입어 버리겠는데? 와, 진짜. 좀킥킥 쉽겠는데? 우와! 우와! <웃음> 오! <오오>. 우와. <웃음> <오오. 웃음> 우와, 뭐야? <웃음> 살려줘. 우와, <웃음> 와와막 <살려줘. 웃음> <웃음> 무너져 그냥 한번 해 볼까? 우와! <웃음> 살려 주세요. <웃음> 와, 이거. 와, 진짜 멋있다. 근데 조심해야겠어. 돌에 깔리겠어. 돌에 깔려 죽겠다. 우. 리아야, 리아야. 여기서, 여기서 봐 여기서 봐기서봐왜그러세 여기 여기 가라! 네. <웃음> 안 돼! 와, 시원하게 캐지네. 진짜, 현실처럼. 자, 내려가 볼까요? 네. 어? 뭐야, 이거. 여기다 한 번에 캐서, 그냥? 무너져 버리기 우와 자 다음 데 케로 가자 떠나자 떠나자 하루 하나 만들고 리아야 같이 가 어디 있는 거야 아, 얘 조심해 <웃음> 조심하했다어 용암이 있어 아니 안 보여서 네 이제부터 위를 밟고든뭐야와해아 <웃음> 아, 방간 와 이거, 이거 아래에서 파면 다 떨어지는 거야? 우와! 우와! 대박! 깜깜해, 깜깜해! 리아야, 깜깜해! 야, 그만 봐! 어? 우와! 우와, 잔인해! 네와 사람도 부셔진다! 아니, 사람도 풀려져? <웃음> 어 나, 나무 어 하나도 네 없이 네 왔어. 나무 네도 풀래? 고마워. 자, 화로에다가 꼽자구. 와, 재밌는데? 가자, 앞으로 쭉쭉쭉 가자. 이쪽으로 가자, 이쪽으로. 뭔 다이아... 생각이야? 다이어몬드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뭐, 할수 있겠어? 안 보여서? 이제 이거 좀 불가능. <웃음> 이게 다이어몬드 캘수 있겠어, 이거? 아, 수국갱이 만들어야지. 근데 이거 컴퓨터 안 좋은 사람은 못 하겠다. 어 맞아 <웃음> 맞아. 오 위로 다깨지고 있어. 오, 이거 다이아 캐기 엄청 힘들겠다. 아 이거 캐수 있을까요? 우리는 한칸더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족칸이나 오케이 오케이. 여기가 Y 가 13. 와 미, 진짜 미치겠네. 못 깨! 못 깨! 내가 볼땐못 깨! <웃음> 오! 오! 오! 렉 걸리는 거 봐! 오. 살려줘! 구독! 과연 다이아몬드를 켤수 있을까요? 그냥 막 파봐야겠다 앞으로 렉 걸리더라도 다이아몬드 발견하기 전에 우리 컴퓨터가 죽는 거 아니야? 아아아 아. 아. 이거 불가능해 내가 볼때 <웃음> 걸리겠네 같은 블럭끼리만 떨어지나봐 아. 옆에 자갈 있으면 자갈 있는 데까지만 떨어지는 거 같은데? 그러면은 한번 쭉 가볼까? 리아 랩 걸렸나봐 컴퓨터 멈췄나봐 음. 리아 지금 리아야 괜찮니? 튕겼나봐 튕겼네 <웃음> 여기가 여기를 캐면은 에메랄드가 슈? 나한테 온다는 거지? 오 왔다! <웃음> 아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못깰거같아나 너무 무서워 난 조금 올라갈게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그다 용암 떨어질 거 같단 말이야 에이 설마 용암이 떨어지겠어? 일단 여러분들 막 할게요 그러면 용암 이제 들어올 거야 다이아몬드가 음 와, 막 쏟아진다, 막 쏟아져 와 컴퓨터 렉망 내놔 으아, 모르겠다, 그냥 파 죽음이야, 죽음 살려줘 리야야너렉 걸렸구나? 돌아왔구나, 돌아왔구나 맞아 꼼꼼이라 그래 <웃음> 아이템을 어뭐 우린 캐지 못할 거야 <웃음> 진짜 캐지 못돼 이거 내가 볼때 그래 야너 위아래로 다이아몬드 놓칠 <웃음> 일은 없겠어 <웃음> 진짜 한번한번 한번 깨면 그냥 우두두두 가는 거야 어때 리아야 느낌 있어? 아 어, 이거 알겠네 어떡해? 이거 이거 진실을 알겠네 무슨 진실 이거 현실에서도 다이아몬드 캐기 힘들잖아 아 현실 반영이네 그러네 음. 완전 현실적인 모드네 이거 어쩐지 안 나오더라. 안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와, 야, 미호가 판자리 내가 게임 모드로 보고 있는데, 와, 위까지 다파져 근데 진짜 웃긴 건 <웃음> 뭐? 다이아몬드 하나도 없음. <simulation> 양옆으로 하나도 없음. 아! 어, 다이아몬드다. 어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어디, 오. 뭐야? 난 역시 선택받았어. 이 다이아몬드로 부자가 될 자. 거라고. 오아예지좀 아, 봐봐. 자자 응? 김치 이지 부져 부져 부져. 스크린에 찍었어. 오 <웃음> 쏟아진다. 오오. 쏟아진다. 쏟아진다. 와 <웃음> 좋아요. 자 이제 그. 다이아몬드로 자 검을 <웃음> 만들자. 어? 응? 검 만들어 응? 검. 곰. 어? 마지막에 PVP 간다. 약간 잔인할지도. 자. 어린이 시청자분들은 눈을 가려 주세요. <웃음> 야, 너무 세너너 너 너무 세. 너무센거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와, 야! 후후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 거기 잡다고. 나, 나, 나 이러지 마. 마. 와 탄산 저적 다음에. 이거면 자 여러분들 좀 잔인할지도 모르 모르는 현실적인 마인크래프트 해봤는데요. 오.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와 다분히 캐기 힘들었다. 하여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 안녕 <웃음> 뿅. 와요. <목소리나> 안녕.